보수의 길을 묻다 김종알 그리고 안뜰수 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. 정계월로 김종알님 어서오세요. 그, 안녕하세요. 한국 정치인 간별사 김종알이라고 봐요. 한국 정치인 간별사 대표적으로 누구를 간별하실 수 있습니까? 그 잊을만 하면 은 나한테 도발하는 어? 장재원 그 새끼 말이야. 어? 그 새끼는 한마디로 말해서 홍준표 꼬붕이라고 봐요 영감님 지금 장재원 걱정할 때입니까? 장재원이 그러대요 영감님은 노태우 꼬붕이라고 뭐야? 어! 음, 그럼 뭐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어? 개짖는 소리에 내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? 특히 이 새끼 어? MB 꼬부미하는 아!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파이어. 또또또 또! MB 아바타. 영감님 저를 모욕하셨습니다. 사과하십시오. 뭐 모욕? 아이 <웃음> 새끼 봐라. 야 내가 언제? 어? 내가 언제 널 모욕했어? 어? 내가 언제 너한테 개 만한 새끼 같은 새끼 이불할 탱탱불알 새끼라고 했어? 어? 나는 그런 말을 헌 적이 없다고 봐요. <웃음> 아니,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지? 달팽이관이 아주 얼얼한데? <웃음> 어, 지자스. 영감님, 자꾸 그러시면 장재원이 아들, 노애를 윤발열 신당에 입당시키겠습니다! 쒸까나, <웃음> 이 미친 새끼. 뭐라? 누구 아들을 입당시킨다고? Oh my God.